아아앗! <목소리> 더 <목소리> 여기까지 다음 레슨때까지 고쳐와야겠지? 네자연습녕하자니때는 네. 죄송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피아노에 신경 많이 쓰셔서 그래요? 이 나이 먹고 꿈꾸러 가서 뭐하게 그래도 오래 했는지 아버지 아버지 저학어요 언제나 네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긴 한 건가 <웃음> <웃음> 이사 오시나 봐요 도시생이세요? 네 저는 인형 <웃음> 저한테 왜 그래요 진짜? <웃음> 그 유튜버도 죽었다 그러고 이상한 장난이나 치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? 아유, 아니야, 진짜. <웃음> 마음이 안 그렇단 말이야. 뭐, 네 마음이 뭔데? <웃음> 난. <웃음> 우와. 난뿌를 <뽀뽀를> 잘해. <웃음> 어? 뽀뽀 천재래 <웃음> 우리 엄마가 아 어. 이제 가자, 이제 가자. <웃음> 맞아, <웃음> 맞아. <웃음> 빨리 빨리 <웃음>